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마카오와서 저를 죽어도 꼭 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인데요 두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? 아 저는 그 마카오 권님을 어... 되게... 아 이거 진짜... 되게, 되게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서 온 허진무라고 하고요. 열혈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. 네. 아니, 저를 정말 애타게 찾으셔가지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. 마카오와서 드셔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?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요. 마거님이 추천해주신 살라폰. 살라폰. 예, 살라폰을 맛있죠. 너무 먹고 싶었고요. 두 번째로 그 먹고 싶었던 거는 카우카우찬카우카우찬 네, 그 네. 딤섬집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음. 사실 저희가 홍콩 여행을 왔는데 마카오 올 계획은 원래는 없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근데 열혈 구독자로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려봤는데, 이렇게 또 시간이 맞아 떨어져가지고... 아, 그럼 저 보러 오신 거예요? 아 약... 그렇다고 볼수 있죠. 와, 짜... 부담스러운데, 완전 부담스러운데요. 이거... <웃음> 자, 그러면, 네. 일단 식사하면서 얘기하시죠. 자, 뭐 드실래요? 아무거나 줍게 됐어요 응. 왜 이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? 어 유튜브에다가 마카오를 한번 우연히 게해왔어요 제일 처음에 봤던 게 이제 살라펀그 영상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약간 좀 팩트가 있었냐면은 뭐 음식을 맛있게 드신 것도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왔는데 되게 좋아하셨다. 음. 어머니가 그살라펀 모시고 맛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국물까지 딱 비우셨다라고. 네, 하셨다. 맞아요. 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괜찮은 분위기구나라는 게좀 느껴졌어요. 아, 거기서 괜찮다고 느낀 거예요? 아무거나 지금 얘기나. <웃음> 그리고 사실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저도 그렇지만 여자친구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을 한다라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노출적인 부분을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아요. 어, 그래요? 네, 설득을 아, 많이 시켰어요. 아 그래요? 아 듣기 싫은데 아니 아니마군이라 사람과 찍기 싫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그사람의지 <웃음> 그러면, 우리, 하나씩 한번 먹어보세요. 요거부터.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새우가 되게 탱탱하네요.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샤롱파라고샤롱파오그 요거, 국물 떨어뜨리면 안 돼요. 요그 안에 국물이 생명이라서. 요거는 아 국물을 마시고. 국물 고 주워놓는다. 응, 이렇게 한 다음에. 아음 개인적으로 저는 짜오름 파워가 더 맛있네요. 여기가 가격 대비 되게 괜찮거든요. 음. 요런 게 얼마냐면 4천원 정도밖에 안해요 되게 싸죠. 이렇게 새우도 막 들어있고, 여러 개 시켜 먹어도 부담이 네, 별로 안될 정도라서 되게, 되게 좋아요.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다섯 개요.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을대표해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아유, 룸맨들 <요런> 잘하시네. <웃음> 여기 와서 무조건 시키는 게 요거거든요 요걸 음. 제일 좋아해가지고 요건 <목소리> 뭔가요? 돼지고기하고 새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낙원님이 <목소리> 추천해주신 김선미입니다 <목소리> 네 그런 거안 하면 안돼아괜찮아 좋아요 <목소리> 네, 다 해야 그냥 뭐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<목소리> 나초 응, 나초? 모르겠어. 약간 나초에다가 감싼것 같은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처음이라서 땅콩 맛이 되게 강하네요 다이어트 저도 방금 한입 딱 먹었을 때 어, 뭔가 살이 안찔것 같은 아팠던 병이 날것 같은 그런 건강한 맛입니다 아그 정도예요? 네 이게 이제 새로 호불호가 좀갈리겠요 예. 이거 약간 중국 맛이 조금 나요 어. 그 마라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중독이 진짜 많이 되 맛이라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이게 제 맛있어요? 오 어. 이게 먹어보신 분들은 이 맛을 좀 즐기시는 줄 아는 것 같아요. 이런 맛을 처음 먹어보는데. 약간 얼얼하죠얼얼하고 약간 로션 맛 나는데? What? 아, 편집. 이 <웃음> 되게 신기한 거는, 로션 만 나는데도 불구하고, 한 젓가락 더 먹게 되네요. 아, 로션을 평상시에 자주 드시나봐요. 장은 <웃음> <건데>? 아니에요. 짱차이 <웃음> 런거 되게 차를 좋아해요? 어, 난짱차못 먹는데. 진짜요? 네. <웃음> 어릴 때 중국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? 네. 중국어 잘하겠네요 많이 까먹었 아, 아까 나 중국어 할때 되게 버벅거렸는데막 호우같이 보였겠다 <웃음> 가성비 값 맛집을 찍잖아요 네. 이 가성비 갑이라는게 엄청나게 막 진짜 아, 죽을 만큼 맛있다 이게 아니라 가성비 대비 맛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맛있다 누구나 또다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맛이다 그래서 여기가 뭐 당연히 고급 레스토랑보다 훨씬 덜하죠 당연히 근데 캐나도 광장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로 깔끔하고 요런 맛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쵸 전체적으로 되게, 되게 음식이 네. 깔끔해요 네. 맛있고 아. 근데 쌀라폰은 음. 가성비 값을 떠나서 그냥 신이에요 신예 음. 네. 음. 그거는 진짜 궁금하다 살라폰이라는 거는 나건 님 덕분에 알게 된 음식이어서 이따가 먹고 인증샷을 찍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괜찮으세요? 다 웬만하면 맛있다 개인적으로 샤롱바오와 샤롬바. 이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살맛이진 달라요, 입맛이. 음. 이거 제일 맛있다 그러고 이거 제일 맛있다 그러고 전는 음. 이거 제일 맛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. 망원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홍콩, 마카오 통틀어서 에그타르트는 거기가 이제 제일 맛있어요. 요도떡은 최고죠. 에그타르트의 원조가 포르투갈이거든요. 네네. 1553년부터 1999년까지 같이 살았어요. 음, 왜 웃으시죠? 가이드. <놀람> <다 나다. 나다. 웃음> <갑자기 다이드도. 웃음> 아, 지금 진지해질 <진실실> 뻔했어요. <웃음> 직업병. 예, 네, 직업병. 한번 드셔보시면, 아, 왜 여기서 에그타르트를 먹나 아실 거예요. 맛있겠다. 개인적으로 우연치 않게 낙원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. 아우, 좋아요, 와. 좋아요.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센스가 있으시네 <웃음>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 <웃음> 나호님 오늘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카우카찬 와서 식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피드백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독자와의 만남을 지속해서 하고 싶어요 구독자의 바램으로서 지금처럼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못 가본 곳들도 대리만족하면서 갈수 있게끔 영상이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영상 만들어 주셔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은 구독자의 바람입니다 제가. 아유 감사합니다 네. 네네 네. 아, 근데 제가 구독하셨잖아요 네네네. 근데 여자친구분은 제가 구독하셨어요? 제가 네. 오늘 누를 거예요 <웃음> 구독자 아니었습니다 <웃음> 페이크였어요페이크 그럴 수도 있죠.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. 제 지인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, 오, 꼭. 이건 꼭 눌러줘. 어 아. 협박인데요? <웃음> 눌러주세요. <웃음> 네, 아 감사합니다. 마카이도 좋은 시간, 홍봉에서도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네. 가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. 눌러주세요. 좋아요. 안녕.